지난 18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리얼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의 MC 남희석의 진행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김금혁과 탈북민 유튜버 강은정 등이 출연했으며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특별 게스트로 깜짝 출연해 청중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 강의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북한의 실상과 북한 이탈주민 간 신·구세대 차이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강서구는 남북분단 70여 년 세월로 인한 이질감 극복과 평화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지역세대별 맞춤형 통일교육을 마련했습니다.